얼마 전 대통령의 이란은 u a e 의 적이라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u a e 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이런 지식은 어디서 국가는. 온 것일까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항상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읽어보시지 않았다. ATBC가 취재해보니 외교부가 최근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 즉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좋게 했습니다. 좋게 포장하려는 여당 정치인들 U A 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U E A E의 적은 하고 한 테이프로 좀 쉽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대통령과 후보 시절꽤 오랜 시간에 같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법에 대해서 같이 지켜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 잠깐 멈추 다시 말해 말실수가 아닌 국민들의 우회라는 이야기네요. 윤 대통령 입장이야 어디서 봤더라 아니고 너무나 익숙한데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였단 겁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다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없을까? 지난 13일 뉴질랜드 하원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 야당인 뉴질랜드 행동당의 심호어 대표가 아던 총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던 총리에게 던진 심호어 대표의 질의에 대해 아던 총리는 발언 후 말실수를 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총리니다 발언을 끝낸 총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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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알고 적은 알고 계셔서 적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